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자 하보컬사롱백호입니다 흉성의 비율이 높은 믹스 보이스를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질문을 할때 대부분 두꺼운 소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혹은 더 단단한 소리 혹은 더힘 있는 소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그리고 누군가는 더 진성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모든 건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죠 우리는 인텐시티와 앰플리튜드 이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흉성의 비율이 높은 힘있는 믹스 보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텐시티와 앰플리튜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인텐시티는 소리의 세기를 말합니다 배음이 많이 생기는 소리 즉 소리의 밀도가 높고 강하게 느껴지는 소리 배음이 적고 소리의 밀도가 낮아 약하게 느껴지는 소리 다시 말해 흉성의 비율이 높냐 아니면 두성의 비율이 높냐 흔히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땜핑이 강한 소리, 땜핑이 약한 소리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인텐시티, 즉 세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앰플리튜드는 소리의 진폭을 말합니다 진폭이란 소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폭을 말하는데요 이 진폭이 클수록 앰플리튜드가 크다 즉 소리가 크다라고 할수 있고 이 진폭이 적을수록 앰플리튜드가 낮다 즉 소리가 작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다 아는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도 아는 내용이었을 테지만 이두 가지를 정확히 나눠서 뚜렷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유튜브를 통해 여러 정보들을 접하면서 믹스 보이스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호흡을 지르는 방법으로는 절대 믹스 보이스를 만들 수 없어요 먼저 얇은 성대 접촉을 할줄 알게 된 다음 그 다음 흉성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돼요 이렇게 큰 소리로 믹스 보이스 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많이 접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큰 소리를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작은 크기로 선구 전환과 믹스 보이스를 경험한 다음 자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 진짜 작은 크기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중 절반은 근데 이 소리 너무 작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인텐시티 즉, 소리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것인가? 앰플리튜드, 즉 소리의 크기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것인가? 이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이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보컬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받고 계신 분이든 독학을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이던, 인텐시티와 앰플리튜드는 다른 개념이다.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